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 을 받으신 예수님 따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시험을 받으신 받으신 예수님. 받으신 예수님. 어, 그러나 우리 예수 님께서 어,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 예수 님은 어, 시험을 여러분도 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시험. 아, 시험 아따 목사님 나 시험 들어서 거의 못 나가요 이런 사람도 많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 마귀에게 송도가야 이 땅에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왜시험이냐면은 여러분 어, 물줄기가 물줄기가 어, 두 줄기가 어, 두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막 소용돌이가 치는 거야 소용돌이 영룩 소용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세상의 물질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물줄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 세상 물질기가 항상 부딪히게 돼있어 그래서 그래서 부딪히다가 여러분 또 자기 물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 예수님 죄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 하, 할렐루야 네. 아멘 좀 세게 해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 목사님 왜 그래? 맨날 예수님 예수님 하세요 <웃음> 예수님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수 죄가 있는 죄가 죄가 있어 마오메트도 죄가 있고 공자도 죄가 있고 맹자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자 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어, 마귀 유혹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요. 응? 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씩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덴동 ц 을어사를 어, 말씀으로 참 좋아하시고 그냥. 아단과 하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다 해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행복이 다 깨지고 그 최악이 가난한 세상에 마귀에게 세상이 넘어가 버려 그래서 마귀에게 세상이 넘어가 버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기가 힘이 든 거는 세상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따라서 세상, 세상 법대로,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세상 법대로 살면 뭐 그렇게 뭐 힘들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 법대로 어?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용류가 오는 용류가 물결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서 떠내려가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물결 거슬러 올라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딱 네. 원래, 원래, 네, 원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고. 찾으러 오신다, 찾으러. 그리고 그 소에 있는 제, 제 종로로 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해방. 해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야 그래, 아이고 못살이 근심이 자꾸 돼요 그런데 <웃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어라 그래서 진리안에 노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목숨을 거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마귀야, 마귀야, 네가 왜날 죽이려고 그래? <웃음> 왜 니가 나를 내 어, 우리 어, 딸 마음속에 들어가고 부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괴로,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말좀 해봐라 니가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괘씸하고 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어? 네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져서 내가 그런다. <웃음> 어?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를 알아야 돼. 아멘. 어? 내가 네가 내가 한라에서 쫓겨내려왔는데 한라가 <웃음> <웃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날에서 내가 쫓겨왔는데 너희들이 그 나라 가니까 내가 분해고 원통해서 내가 그런다. 이게 마귀 소리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서 여러분 참 원래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다. 전쟁. 전쟁이 있었는데 용. 용. 용. 어? 용. 용이 좋은 거에 나쁜 거에요. 나쁜 거에요. 세상 사람들은 용, 용, 용, 용, 용, 용. 막 중국의 장음성에는 막용두발리를막 그려놓고, 이, 막 용을 숨도. 우리는 이 용막이야. 탁, 탁. 용하고, 아 하나, 하나님하고 전쟁이 하나. 미가일하고 전쟁을 벌어준 전쟁. 용하고 미, 미가일하고 전쟁이 벌어가지고. 용이 이겼으면, 용이 이기지, 이기지 못하고, 있을 것을 찾지 못해서 하늘에서 쭉 쫓겨내러 가죠. 저 공중의 권세를 자고딱서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베소 서 6장 10절에 6장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영과 영의 싸움이니 영과 영의 싸움이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참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참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딱, 따라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것은. 것은.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사수적 대단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딱 정해졌어 여러분 태어날, 태어나기 전에 정해지지 않았잖아 태어난 다음에 옥순이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정해졌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오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 내가 천국 가는 걸 내가 천국 가는 걸 정말 배 아프고 내가 천국 가는 걸네가왜 그렇게 폐합하냐? <웃음> 내가 천국 가는 걸캬 이를 뽀독뽀독 깔고 원통해 하는 거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귀엽고 천국 가이드 안 가야 돼. 가이드 안 가야 돼. <웃음> 가이드 안 가야 돼. 그럼 전쟁에, 전쟁에,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 예수님이 이제, 자30 예수님은 어 30세에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고 예수님은 30세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데 나는 70이 다 돼서 이제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어 알렐루야 네. 하늘나라 가난한 까지 일할 수 있어 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난한 까지 일할 수가 있어요 네. 주의할 수 있어요 상금 많이 받으셔야 안 받아야 돼 받을 다 하늘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늘의 기름진 복이 쏟아지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오늘 받아 누려서 그 축복이 자손 만 대까지 이루어기를 예시로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할,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발발해야 된다 이 어, 이해하시면 안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멋있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멋있게 물리쳐, 아, 네. 어,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늘나라, 개시로 출장에 오면, 하늘나라에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하늘나라 팍,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었다고 해요. 종료가지. 이 종료가지는 승리를 얘기하는 승리야. 어? 그래서 나이가, 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에 낳태 하면 큰일 납니다 어? 오히려 연세가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아멘 나이가 아이고 내가 어, 어, 나이가 먹어 가지고 내가 어, 어, 기도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왜냐면 한나라가 가까울수록 왜냐면 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아, 어? 네. 한나라의 승리 종료가 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네. 한나라 영적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이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래도 내가 쭉 교회 나가 사람을 보니까요 다왜 교회야? 교회 얘기지 마! 라고 내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 교회 못나갔다 뭐 <웃음> 내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나갔다 <웃음> 그 누, 누구 소리야? 아 어.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막그 뭐 핑계 대, 아니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왔냐? 내가 이 안에 내가 내가 내가 성도도 복교 뭐 내가 교인들 내 시험 들어가 내교회 보다 안나안나고있다고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응? 응. 어? 그냥 그래 뭐 교회가서 돈 내려가서 시, 돈 내려가 가지고 천주가 있다는 성도 있다고 증시 죠모니까아 여러분. 자 마귀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이 사, 30살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면 이제 성령의이끌을 받으래요 그래서요 저는 아, 이 성령님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요 변화 어? 그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상 백성에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어,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오셔내성령이오셔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어게잠못 자서 왜 그러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른 방법을 써요 돈을 닦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돈 닦아서 될 일이야. 변화 안 돼요. 공부 공무, 공부만 해서 되는 게 변화 안 돼요. 공부만 해요. 와, 우리 아들이 어, 서울대 법도 들어갔으면 많이 변화됐겠다. 도덕지나라고 잘 살겠다. 도덕지 더잘 살겠다. 할렐루야. 네. 성녀 따서 성경님이 네. 성경님이 네. 사람을 변화시켜. 요 사람이 좀 둔하고 어워하고 머리가 좀나 나쁘더라도. 네.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마귀의 시험에 이겨내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도 하주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래서 어제 한국사 한국한개 술을 막왜 술을 막 수십 쪽씩 먹는데한 술을 어? 한국 사람이 술을 막1 년에 먹어 재끼는 술이 수십 조이네 아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 해주고 싶어. 아,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네. 할렐루야. 네.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또축하 주님 네. 나에게도 네. 성령 충만을 주세요. 네. 성령 충만을 주세요. 네. 성령은 기름이 있 네.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촤 기름을 넣어야 어 벤츠도 기름을 넣어야 여러분 여기 기름이 막 기름 막 24톤 막그 집채 같은 집채 같은 여러분 그그 딴프 그 트럭이 움직이는 거그 기름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어 목사님 오늘 뭐뭐 뭐 이렇게 힘이 넘치시래요나 성경이 기름이 와일러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맞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쉬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성령.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을, 운행하는 교회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무당들도요, 이 강, 강, 강한 신의화가 하는 무당하고요, 그냥 배워가, 깽가리 배워가자는 무당하고 달라요. 그 목사님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냥 배워가지고 자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하는 그 영혼 못 살려. 어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충분 받기를 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 이끌광야를 가서, 크, 금식하고. 왜? 영적 준비하고 이제 어, 죄인을 이제 죄 구원하기 위해 어, 다 하는데 금식하니까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 약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옥상 이천 말이 진짜일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뻥치는 것 같은데요 의심 많은 사람은 마귀가 옆에서 자꾸 의심을 넣어줘요 아, 왜 뻥일 거야 맞아 어. <웃음> 이렇게 의심을 넣어주는 거야 의심하는 도마처럼 부른데 약간 혈기많은 사람은요 요새 대한민국 지옥에서 혈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옥의 혈기망이 혈기망이가 참 연마대왕이 혈기망이를 막 풀어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한철에 아줌마라 그랬다고요 어? 뉴스 봤죠 이? 아줌마가 어땠어 아줌말도 뭐, 마 어땠어 그러니고그래서 뉴스 보니까 말이야 누가 자기 보고 아줌마라 그렇다 성질이라 가지고 막칼을 비둘고 혈기 막 혈기 혈기 이 일은 또 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구속구속그 묶음이 무슨 날벼락이야 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충만 받을 준비는 시간입니다 네.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유하면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참 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당신 혼자라도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은 다이나마이 성령이 원래 영어로는 다이나마이다이나마 그러니까 역동기, 힘이란, 파워,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그래서 여러분, 크, 과거에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백만 명씩, 60 70년대 성경이 불바람이 불 때는 막, 백만 명이 모여, 한국인이 성령의 불이 내가 볼때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 누가 붙여야 돼? <웃음> 어? 할렐루야. 성령이 다시 불이 붙기를 치거나, 이 사랑의 체단에서 붙여야 돼. 할렐루야. 3월 14일날 또 우리가, 어, 저, 하요일날 또 우리가 부, 연합 부위 하는데, 여러분, 능력받게 바랍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그 영적, 영적 원리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랑교에서, 사랑교에서 1억씩, 나, 1억씩 나눠줄 테니까, 그날 오셔 그러면 안올사람이 누가 있어? <웃음> 어? 그 광고해봐요, 광고 해봐요, 광고. 사랑교에서, 사랑교에서, 3월 14일날, 다녀서 1억 나눠준다고 해. 까봐. 근데 1억, 근데, 영적으로 1억은 되게 예수님을 나눠,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보배야. 어? 할 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금식하는 막 광야에서 막 금식 금식하고 있는데 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뱀이 도는 거야 도는 거야 근데 요새 뱀은요 어디든지 있어 뱀 목사님 꽃뱀 말하네그 꽃뱀 말고 뱀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어요. 자 예수님 얼마나 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이 돌이야 이 네가 받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호커 혹하지 혹하지 배고픈 아, 배고플 배고픈 어? 배고잘 됐다 여러분 금식해 봐요 얼마나 어? 3일 금식해도 짜장면 생각이 나고 막, 떡 만들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그래서 뭐 그래서 에이, 잘 됐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돌가 해서 떡 만들어보고 그래서 뭐 얘가 구원사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리를 위해서 따라서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따라봐요. 사람이 사람이, <웃음> 사람이. 또그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먹는 걸만 사는 게 아무리 잘 먹어도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허허 저는요 하루에 기도하는 양이 있어 양이요 어. 기도하는 양을 못하면 하루에 거죠 뭐 잃,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은렇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양이 다 못하면 어쩔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 살는 떡으로만 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를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워 그랬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의로 인하여 에? 자기 아들을 죄있는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장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니 이게 성경의 본질이 다 예수님께서 철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저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돼서 2장 20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서 내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 연합체가 돼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연합체가 돼요. 귀신 네. 귀신은 뭐쫓을수록 좋아. 나서 귀신은 쫓을수록 좋아. 네. 좋아. 네. 작가서 멀리 가. 멀리 가. 아, 네. 우리 주의 우리 집 우리 집에 얼수 그리스도 봐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어, 그 그 다음에 yeah.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이바른 증거 만터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어어는이야인데요목사님들아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나오도대는게 없고요 교회나오도막나 <목사님> <Madison Walker> 아, 일만 꼬이고요 교회 나와도 돈도 못 벌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목사님 그러면, 그러면 성도님 하루에 예수님을 100번 불러보세요, 100번. 예? 네? 아멘? 예수님을 100번, 그래서, 그래서 100번 그 어떻게 불러요? 한번안풀가막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러다열번못 탔어. <웃음>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왜안 되냐면 귀신이 자꾸 와서 안 되게 하는 거야. 귀신인데도 뺏어가고 귀신이 내 내 건강 떄 산아 그래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어쩌라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하던지라니까요. 막, 막, 막, 뭐 가정이 막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네. <웃음> 성경 치워갖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나도 나도 주야 나는요. 주야, 주야, 주야. 이거 백보색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기양 예수 믿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한라라 맛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한라라 맛도 뭔지 이런, 이런 분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응? 래상 아멘! 한라라 맛을 아시잖아. 그 시설 기회 재밌잖아요. 안에 한라란 맛을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기가 힘들다, 무거워져. 아이고 이놈 주일날 또한대 이렇게 산 거야. 여러분 예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공 맛을 어 경험하기를 천합니다. 하늘로 네. 다 그래서 두 번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장 꼭대에서 뛰어내라. 어?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네 발이 땅에 박지 않도록. 같 않도록 네가 어, 할 거니냐? 네가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네? 아, 네. 말씀을 말씀을 저는 어, 판, 30년 전에 판자촌에 있을 때 말씀 한 마디만 딱한마디딱 붙들었어. 빌립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네. 네. 능력 주신 자리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다래서 내게, 능력 주신자였어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나니라그 말씀 하나 붙들어서. 네. 그래서, 봉사로 나가서, 대 한국 봉사계에서 아무도 무시 못하는 봉학사. 어. 여러분, 이거, 우리 유튜브 방송. 2,000명, 3,000명, 만 명씩 제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자였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 네. 하는 말씀을 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이. 자 이제 시험.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자꾸 시험하니까 안 되니까 안 넘어가니까 팍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팍 넘어가지 마시랍란다이 네. 아멘. 네. 마귀 시험에 마귀가 여튼 와서 야 성질 내라 성질 내. 팍 엎어버려라. 나 같으면 팍 엎어버리겠다. 요렇게 마음을 집어넣으면 한번 엎어볼까. 네. <웃음> 이렇게는 네. 그러니까 그, 그 아줌마도 어, 그부 아줌마 핸드폰 좀 시끄러워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인데 나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래? 그마이가야 그, 그 성질 내버려 칼 꺼내봐 한번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응? 그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도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 가니까 마지막에 이, 원래 이게요 아담에게 준 거야, 아담에게. 천안만고의 다스릴 권세가 아담에게 줬는데, 뱀이 아담을 꼬, 사원을 꼬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뺏어, 뺏어가지고, 임금돌을한 거야. 그래 막, 여러분, 막, 세계, 막, 로바, 어, 여러분, 역대, 군, 군걸을 보여줘, 군걸. 중국의, 중국의 자금성이요. 자금성이요. 그 영국 사람이요. 그중국이처 마차를 타고 자금성을 막가는데 그래서 이 요, 요, 나라, 요 나라 확, 한 대로 우리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차를 타고 하찮다 왔게리 하보니까 물이 하나 있더래. 그리고 첫째 물이 열리더래. 또, 또, 하, 야 요런 걸 먹기 쉽게 타고 탁! 가다가 보니까 두 번째 물이 또 있더래. 또 탁! 하나, 또세 번째 물이 또. 또 열리더라. 또, 또,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한장한 장. 네 번째 문이. 야, 쉽다는데, 쉽다는데. 열두 대, 문이 열두 대 문이 열리고, 궁괄하러,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쉽지 않겠다. 그만큼 중국의 자금 성이 어마어마한 그 성, 요, 임금이요. 임금이요. 그 임금. 그게 임금. 그런 궁전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리고 여러분 루이 14세 여러분. 바리셀루, 프랑스의 그 궁전, 유리궁도 크 로마,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그 세상의 그부귀 영화를 예술이 앞에 쫙 보여주면서, 음, 여러분이 조심, 그, 그래,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도 너무 절망, 할라라가 있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 아 어? 할렐루야. 할라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할라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니까요. 하나 없는 사람들이 강남에 장침 살라고 그러지. 할라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신경을, 신경을, 신경을. 쓰... 그니까 그냥... <웃음> 예수님. 그, 분 예수님. 네가 너한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주마봐봐 아, 그런 거야. 우리 절하겠어. 장르들은 절해야 하네. 나, 나한테 주셔. 내가 절할 테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나한테 주셔. 나도 임금 좀 하고 싶어요. 나도 찬할게요. 근데, 그대요. 근데 우리가 할날 없는 사람은, 내가 찬할게요. 나 주셔. 해버려. 할날 없는 사람은. 응? 어? 할날 없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할날 없는 사람들은요. 아, 어, 소탁소탁 해가지고, 아, 어, 소탁소탁 해가지고, 아, 어, 줄게. 주위 빠져라. 그러면 넘어가버려. 근데 예수님은, 야, 야, 웃기지 마. 아? 어? 예수님이 웃음, 허, 예수님이. 마귀한테 웃어요. <웃음> 이거 이런 착가사 어? 예수님이 너 하늘나라 봤잖아. 너 아버지 보좌 봤잖아. 우리 아버지 계신 곳그 하늘나라 황금성 봤잖아. 너 이거 응. 아버지 마이 모조품이다. 이거 다 쓰레기 쓰레기야. 너 내가 너 하늘나라 너 하늘나라 봤잖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멘. 나도 여러분 그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뭐 무슨 너 봤잖아 너 하늘나라 영광을 봤잖아 근데 나한테 개소리? 쉽게 내가 쉽게 풀어서 그런 거야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넘어갈 사람 많아요 나만은 꽃뱀이 와 자꾸 알람거리면 안나갈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 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한날에 오신 여러분 아 오신 예수님이 그 무슨 뭐 예수님 이 임금 사물래도 예수님이 도망가신 분인데 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러고 아이고 사탄이 막 성질 나가지고 아이고 졸업이 안 넘어가네 아이 성질 나가 확 가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 사탄이 안 물러서요. 그래서 사탄이 안 물러서 이제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나 사람을. 그래가지고요. 요한복음. 촤악 요한복음. 어? 그러니까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까지 개세만의 동산에까지 이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 올라봤죠. 올라도요. 올라도 이 목사님 사역감 나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말라 말씀 못 전하게. 능적이도 말씀 못 전하게. 어? 아멘. 그 강단에서, 능력이름말씀을전해야 돼요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장에 a h Hallelujah! 요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또 a h h a l 예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세상에, <웃음> 이자가요, 현장에 실을 간음했는데, 유대율법에 의하면 돌로 팍! <웃음> 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 어는운 거요. 어? 그리 <이걸로 봐요>. 어떻게, <웃음> 그래, 돌로 쳐라고 그래? <웃음> 그래 유대율법, 그러니까, 올메, 유대율법에는요, 어, 현장에서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율법의 여하니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치기는 그냥 바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위선자 딱 예수님한테 그런다거이 위선자 겉으로는 사랑사랑 얘기하면서 이 여자를 돌로 치란 말이야 이렇게 달려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웃음> 일법을 노겠다고, 그래, 예수님이. 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IQ가, 뭐, 뭐, 보통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IQ가, 어, 130이면 아주 좋아. 추제야. 어, 보통.